안녕하세요 철원공인중개사 사무소 소장 방이선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2일 밤이고요 오늘은 한두달 전에 서울에 계신 어떤 고객님이 전화로 질문을 주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알고 나면 정말 쉬운데 이것도 모르고 또 당사자인 경우에는 과연 이거 세금이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확실해야 되잖아요, 세금은. 어렴풋이 이래 다가 아, 세금 나오면 어떡하지? 이제 이런 걱정 때문에, 어, 확인 전화를 저한테 주셨습니다. 어, 그것도 저 역시도, 섣불리 그냥 답을 드려서는 안될것 같아서, 어, 뭐,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만, 한번 제가, 저도 국세청에 질의를 해서, 답을 구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했었던 게 있었거든요. 이제 그 내용이, 뭐, 그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지만, 이걸 이제 하나로 풀면, 어, 먼저 여기 1번은, 1번 주택이 있었어요. 아파트가 하나가 있었고요. 그요 아파트를 이제 올해 팔은 거예요. 올해. 올해 팔았고. 그 다음에 2번 아파트가 요건 벌써 한 15년 전에 산 겁니다. 그리고 2번 아파트는 10년 전에 샀던 이 상가 건물이, 상가를 가지고 계셨어요. 이 상가가 이제 관리 처분 인가가 나고, 관리 처분 인가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입주권으로 바뀌죠. 입주권으로 바뀐 후 지금은 신축 아파트로 이제 완공이 되어서 여기에 입주를 해가 계신 거예요 입주에 계시는데 여기로 입주하면서 이걸 팔고 들어가신 거죠 우리가 이 쟁점이 뭐냐 하면 어 내가 상가를 가지고 있던 원조합원이라도 요게 아파트를 신청한 입주권이 되면 어, 앞에 집이 이제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이요 입주권 된 날로부터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계산을 할 텐데 어, 그렇게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 계산을 하면 일 주택 그다음에 두 번째 입주권일 때두 번째 입주권 요거 산 날로부터 원그 일시적 일가구 이주택으로 볼땐 원래는 3년 안에 매도잖아요 두 번째 그산 날로부터 3년 안에 여게 그 입주권이 된요 날부터. 3년 안에 1번 아파트를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 건지 이분은 벌써 한 10년도 더 넘었죠. 그쵸? 요 상가가 입주권 바뀐 지도 거의 한 10년이 된 그런 세월인 거예요. 그럼 이렇게 긴 세월이 어, 되고 난 지금에 와서 이제 앞에 이 아파트를 양도를 하더라도 요 3년 지난 이 이후에 입주권 요 자격을 비과세로 주는 혜택을 줘서 소득세법 156조에 이 사항을 적용을 해서 어, 비과세 혜택을 주느냐 어, 이걸 이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 그냥 요런 혜택은 원래 우리가 어떤 경우에 이런 혜택이 있는 겁니까 어, 이런 경우는 방금 있던 이런 내용은 관리처분 인가 후에 입주권을 매수한 승계조합원 승계조합원분들이 나중에 요게 3년이 지나도 입주 후 완공 요 2년 안까지 완공입니다. 완공 완공 2년 안까지 원래 가지고 있던 요 A라는 아파트를 매도할 때요 어, 3년 지난 요 시점에도 어, 비과세 혜택을 주는데 다만 어, 1년 이상 실거주 전세 대원이 그 완공 2년 안까지는 앞에 요 아파트를 팔아야 되고 하는 이런 요건을 충족을 하면 똑같이 승계 조합원과 같은 혜택을 주느냐 이 뜻이에요. 승계 조합원이라면 요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입주권을 매수하신 분이 승계 조합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분은 상가를 가지고 계셨어요. 계셨던 원 조합원이 원 조합원 상가를 보유하던 원 조합원. 원 조합원이긴 한데 주택이 아니고 상가를 갖고 계셨던 것만 다른 거였죠. 근데 이럴 경우에도 요승계조합원의 어떤 요 요건처럼 그냥 입주권 됐을 때요 이후부터만 카운트를 해서 앞에 1번 주택 파는 거를 비과세를 해 주느냐 결론 어떠실 것 같습니까? 잠시도 고민을 안 해보고 바로 답을 보면 그 내게 네안 되더라고요 어, 근데 이 결론은 어, 입주권이 된 그때부터가 뭔가 집을 뭐 비과세되나 안되나 이러는 거를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승계조합원처럼 똑같이 3년 안에 팔면 당연히 이건 실거주 안 해도 비과세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막, 완공 2년 안까지, 요 때는 아무 때나 그 해도 똑같은 혜택을 준답니다. 준답니다. 질문이 제가 이랬죠. 답을 한번 볼까요? 답을 잠깐 보면요. 답이 굉장히 길게, 뭐, 법령 적용하는 거 하고 길게 답이 와 있어요. 그거 다뭐 차치하고, 요지만 보면 되겠죠. 요지. 비상담의 경우, 1주택 소유 중 상가 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중에 상가 건물의 재개발로 조합은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의 2 사항에 따라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 지나 4년차 5년차 입주 완공 2년안까지를 말합니다. 그 때라도 종전주택 앞에 있던 A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아래 요건 1, 2, 충족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 가능할 것으로 된다라고 답이 와 있어요. 물론 9억 초과하는 것은 과세입니다. 그죠? 아까 요 1번, 2번은 1년 안에 이제, 아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2년 이내에 이제 요 주택으로 전입하고 그리고 2년 지나기 전까지는 앞에 주택을 팔 것, 요런 요건입니다. 다 충족할 때 결론이 비과세가 된다라고 답이 와 있죠. 이거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떻습니까? 어머나 나는 승계조합원이 아닌데 상가 샀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 혜택을 똑같이 과연 주는가? 지금 팔았다가 세금이고 완, 완전히 그냥 한부달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실 수 있잖아요. 결론은 똑같이 승계조합원처럼 3년 지나가 양도해도 A아파트를 양도했을 경우에는 비과세가 된다 이 뜻입니다. 이를 모를 때는 또 서로 뭐 머리를 맞대고 같이 연구를 해야죠. 그럼 또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오늘은 저희 이제 부경대학교 세무관리학과 수업을 지방세 이제 수업을 마치고 오늘은 디프리를 했어요. 굉장히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동동주 집에서 저는 사실 술을 입에도 못 대는 그런 그런 부류였어요. 근데 동동주 마시니까 너무너무 맛있네요. 어머 뭐 이렇게 술이 느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대학원 졸업 이꼴 술 실력이 주력이 느나요? 부력이 느는 게 아니고 주력이 느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아, 너무 맛있게 잘 먹고 왔고요 어, 당연히 세금 관련 그런 이제 학과다 보니까 교수님한테 궁금한 질문들을 많이 저희들이 또해댔했겠죠 그 질문 중에 하나 오늘도 낮에 받았던 질문을 교수님께 또 이렇게 드렸었는데요. 다른 토지에 이제 부수 토지로 이렇게 매수를 한 경우에도 지금 8월 1 0일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른 주택을 사게 되면 그것도 취득세 주택수 카운트에다 들어간다는 그런 걸한번더또 확인을 하고 왔었고요. 그리고 부모님과 이렇게 부모님이 3주택인데 분양권이 하나가 이제 있는 거예요. 그 분양권을 지금 워낙 또뭐 지득세가 말이 많으니, 그걸 아들한테로 정렬을 하려고 하는데, 어, 그 정렬을 하고 나면, 어, 또 이게 이제 주택수가 어떻게 되는가. 근데 그 정렬을 하는 아들이 소득이 없대요. 그냥, 어, 세대만 분리하면, 그 분양권 하나가 독립이 되는 건지, 뭐 또, 어떻게 보면 기본이지만, 또 확인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질문들이 막 나오거든요. 그 동료분들한테서. 어그 결론은 소득이 없는 아들을 20대 아들이 20대 아들 30대가 아니고 세대분리만 더개놔 놓고 분양권 정려해가 넘겨 놓으면 그 나중에 그 분양권이 입주 때어 취득할 때 취득세 내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갖고 계시던 그 3주택하고 플러스 그 분양권 다 보태서 그냥, 사주택의 취득세. 부산 경우에는 12%의 취득세로 등기를 하게 됩니다. 그 분양권은. 오늘 이런 내용들을, 동동주 잔을 막 부딪히면서 주고받았던 내용들입니다. 참 재밌네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어, 내가 또 어떤 그, 그 부류에 되는, 속하는가, 이런 걸참 느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 거북이가 땅 위에 있으면 굉장히 느림보잖아요 거북이가 근데 바다 속에 들어가면 바닷물 속에서는 거북이가 느림보가 아니에요 <웃음> 자기의 어떤 그 환경에 딱 맞는 속에 들어가면 어, 누구든지 어떤 분야든 다또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어, 초롱 부동산의 초롱 소장은요 그냥 이렇게 어, 부동산 중개하는 이 일이 거북이가 바다 속에 있는 것처럼 저한테 딱 맞는 일인 것 같습니다. <웃음> 참 재미있게 하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구역의 어떤 그런 거래들을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취득세가 뭐 다주택자라도 4.6으로 가져갈수 있는 이미 철거된 관리처분인가 후의 입주권인 안락1구역 오늘 거래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는 대연3구역에 5구 a 타입 거래가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저녁엔도 우암 2구역 계약서를 쓰고 왔던 게 있고요 어그 전날도 우암 2구역 계약금 들어갔던 게 있고 또그 앞에 뭐 범천 4구역, 또 대현 3구역의 84A 타입 등 굉장히 이제 다양한 구역에 다양한 타입에 다양한 프리미엄의 금어, 금액으로 어, 그래들이 되고 있습니다 고가는 고가대로 또 가성비 좋은 건 가성비 좋은 것대로 그러면서 똑같은 질문은 "소장님, 조상 지역에 부산이 묶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질문이 늘 붙습니다. 파시는 매도사장님도 그 질문이 붙고요. 그리고 사시는 매수사장님도 그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음, 이 여러 가지 어떤 정책이 변하는 이 시황 속에서. 그래도 가장 유리하고 2년 보유했다가 매도를 하게 되면 가장 절세를 하면서도 팔수 있는 게 조합은 입주권인 것 같습니다. 그런저런 어떤 매물들의 상담들은 얼마든지 또 초롱소장 찾아오시면 상담은 가능은 한데요. 전화 주시면 늘 통화 중이고요. 예고 없이 예약 없이 그냥 초롱부동산에 불쑥 오시면 앞에 계속 상담 중일 때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셨다가 오늘 대연롯데 캐슬 레전드에 계신 사모님이 불숙 사무실에 오셨다가 오늘도 막 제가 바쁘게 앉아있는 걸 보고는 도대체 소장님은 언제 시간이 돼가 제대로 상담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러고 굉장히 그냥 오늘은 좀 불만에 차신 그런 목소리를 막 저한테 그냥 쏟아붓고 가셨어요. 제 의지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예약을 하고 오시면 시간에 맞춰서 오시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담이 가능하고요 어, 그리고 그 예약을 하려고 전화를 해도 계속 통화 중일 때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문자를 꼭 주세요 어, 재개발 입주권 어느 구역 어, 상담 요청합니다 뭐 전화 주세요 이러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전화는 드리고 약속을 잡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시면 도움 되시겠죠 매수 매도는 그 이후의 일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내게 되고, 뭐 미국에 가고 싶어도 미국 가는 방법, 길 미국이 어디 있는가는 알아야 미국을 가게 되는 거잖아요. 뭐가 어디에 있는지 조차를 몰라 가지고는 아예 매수 자체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든 오늘 그 대학원, 그 오늘 그 모임 선배님들, 오늘 많이 오셨거든요. 선배님들과 오늘 교수님과. 뭐 우리 원우님들 동기들이 같이 함께했던 자리였기 때문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관심사이지 않습니까 저는 제가 아는 또 부동산 에 관련 정보를 나눠드리고 또 교수님은 또 지방세에 대한 정보를 나눠주셨고 옆에 계신 뭐 세무사님 또 회계 전문 또뭐 동료분들 그 이야기들 한, 한두 마디씩만 보태도 그 어떤 모임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보다 굉장히 즐겁고 흥겨웠던 하루였습니다 제 블로그에 올려 놓은 걸 보고 소장님 부경대 세무관리학과 대학원 가려고 하면 지금 원서 접수기간이던데뭘 어떤 거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는 오늘 질문 전화도 받았던 게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고요 오세요 오셔가지고 배우시면 배운 만큼 남습니다 학교 홍보 대사 같습니다 제가 <웃음> 국립이라서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웃음> 그래도 오세요 저희는 후배님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